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듬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 리듬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소송이나 미궁에 빠졌던 일들이 해결되어 걱정이 사라진다.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성사될 꿈이다. 리듬이 황금빛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빗방울이 가끔 똑똑 떨어지는 꿈 하는 일마다 시원스럽게 돌아가지 않는다. 가뭄에 콩나듯 신통치 않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꿈 슬픔, 불만, 불쾌감 등을 겪게 됨. 빚질을 하는데 비듬이나 이가 우수수 떨어지는 꿈. 소송 문제, 작품 관계, 미궁에 빠졌던 일 등이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잎이 저절로 떨어지는 꿈. 재물의 손실이 있으나 바구니에 따오면 사업 자금이 생김. 산 위로부터 자신을 향해 큰 바위나 돌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는 꿈. 가업 또는 재산의 파탄 내지 불련한 불상사 등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땅으로 굴러 떨어지는 꿈 권위, 명예, 직업, 신분 등이 몰락하거나 어렵게 쌓아놓은 명예가 실추되거나 직장 등을 잃게 된다든지 실패 또는 말썽과 배신 등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실패, 불합격, 사고, 질병, 우한, 불행 등이 있다. 산에서 떨어지는 꿈 떨어지는 꿈은 모든 화를 뜻하고 있으며 꿈도 좋지 않다. 새끼뱀 호랑이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 새끼 벤호랑이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본인이 성사되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등 바라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자신을 반성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새의 날개가 떨어지는 꿈. 세력 또는 명예 등의 일부가 상실된다. 새의 날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꿈. 자신의 위치가 타인에 의해서 상실된다. 서로 악수를 한 다음 손이 안 떨어지는 꿈. 결혼, 계약, 합격, 당선, 체결, 언약, 결제, 승진, 학위. 자격취득 등의 길조이다. 서커스나 시골 장터에서 줄타기를 하다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나 시험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떨어져서 죽은 것을 보면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일이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손목이 잘려 공중에 떨어지는 꿈. 단체, 개등이 해치되거나 협조 세력이 와야 된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샤워를 한 꿈.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하든 물질적인 이득을 보게 된다. 스키를 타고 점프를 하다가 떨어지는 꿈 신년 공부도로 아미타불로애쓴 공든탑이 무너진다. 불합격, 실패가 있다. 쌓아놓은 나무나 곡식의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꿈 쌓아놓은 나무나 곡식의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외상으로 준 물건값에 단시 일에 받기 어려울 징조다. 암벽을 타고 오르다 자일를 끊어지거나 풀어져 아래로 떨어지는 꿈 위지가 되는 협조자 협조기관, 직장과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신분 직위 관세 등이 몰락하게 된다 암타기 하늘을 날다 뚝 떨어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도중에 중단 하게 된다 실패 부합격 파면 사고 등이 생긴다 앞치마에 해가 떨어지는 꿈 앞치마에 해가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훌륭하게 될옥동자를 낳을 태몽이다 여러개의 음방울꽃 중에서 한개가 땅에 떨어지는 꿈 사회단체나 조직의서한 간부요원이 조직을 이탈 한다 사고 중단 실패 등으로 불길 하다 예쁜 꽃게에게 발을 물려 안 떨어지는 꿈. 어떤 파티나 모임에서 아름다운 꽃을 만나 옷에 꽃술이 붙는다. 오리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점점 가세가 기울게 된다. 교통사고, 질병, 좌절, 낙상 등의 불운이 생긴다. 올라타고 있던 구름 위에서 떨어지는 꿈. 뜻밖의 사고나 말썽이 생기고 실패나 좌절의 위험에 부딪히게 된다. 옷고름이 떨어지는 꿈. 옷고름이 떨어지면 관계가 깨진다. 저고리등이 찢어지면 어떤 기관이나 집을 떨어지게 된다. 옷이 저절로 벗겨져 날리거나 땅에 떨어지는 꿈. 옷이 저절로 벗겨져 바람에 날리거나 땅에 떨어지는 꿈은 일자리나 재물을 잃게 되어 경제적 곤란을 맞이하게 되거나 질병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예지몸이다. 용이 죽거나 땅에 떨어지는 꿈.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세상을 뜨게 되거나 지위, 권세 등이 몰락하게 되거나 사업이 파산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 원숭이가 나무위에서 떨어지는 꿈. 원숭이가 나무위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까지 하던 일이 중단되고 실패를 거듭하는 등 불행을 겪는다. 원숭이의 귀가 떨어지는 꿈 원숭이의 귀가 떨어지는 꿈은 좋지 않은 습관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과 결별할 것을 의미한다. 윗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낭떨러지로 떨어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나친 과욕으로 직장에서의 명예가 곤두박질한다. 이불이나 커튼 등이 떨어지는 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된 자신이 탄 전투기가 적이 쏜 미사일에 맞아 떨어지는 꿈 모든 일들이 순간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만다 잠자리가 날다가 발밑 코앞에 뚝 떨어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 두절, 우한, 사고 등이 생긴다 장군모의 별이 떨어지는 꿈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어 심적 고통이 생긴다 가면 퇴직, 실패 등의 불운이 닥친다 절벽으로 자기 차가 굴러 떨어지는 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저절을 의미친 구연인 일의 어려움. 제비 둥지에서 새끼 한 마리가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심적 고통으로 낙태를 하게 된다. 불합격, 중단, 교통사고, 실패, 재난 등이 있다.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꿈. 맑은 물이 흘렀다면 재물운을 뜻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수 있음을 상징. 그렇지만 탁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꿈. 사업자금이나 재산의 여유가 없어짐 처녀가 대추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대추알을 받는 꿈곧 혼담이 들어와 지적이고 세련된 훌륭한 신랑감이 해성같이 나타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먹을 것이 들어온다 구인과 새댁은임실를 하여 옥동자를낳는다 행제, 수주 관급, 도급, 낙철 등이 있다 천장에서 비가 새어 물이 떨어지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고 부유한 생활을 할 징조의 꿈 천장이 새서 방바닥에 비가 떨어지는 꿈 천장이 새서 방바닥에 비가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운을 얻어 가정이 풍요를 누릴 길몸이다. 천정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는 꿈 집안의 가운이 기울고 맹독한 질병이 침노하게 된다. 오한, 사고, 불길 등이 생긴다. 찰쭉꽃 잎이 한잎도잎 떨어지는 꿈 하던 사업과 일이 부실하여 최산성과 경쟁력이 뚝 떨어진다. 찰쭉꽃이 시들어서 한잎도잎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잘안 되어 힘을 잃게 됨.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 안식처, 직장, 결혼, 사업, 지위, 명예, 권리 등을 잃는다.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꿈.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내고 만인에게 인정을 받는다. 콧물이 옥고슬로 변하여 뚝뚝 떨어지는 꿈. 뜻밖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행운을 맛보게 된다. 행재 재물이 생긴다. 탈옥을 하다가 담벽에서 떨어지는 꿈 마음먹었던 일들이 중도에 좌절되고 자업자득으로 갯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 하면 불합격, 실패, 불통, 해약등 엎친 데덮친격으로 불운이 닥친다. 태양이 땅으로 떨어지는 꿈 가장이나 아버지의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 푸른 나뭇잎이 떨어지는 꿈 푸른 나뭇잎이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 푸른 하늘에서 신선한 꽃송이가 땅으로 떨어지는 꿈. 나라의 국상이 나거나 사회에 혼란이 발생한다. 사망, 재해, 사고, 실패, 질병 등으로 집안의 우환이들끓게된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일시에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불시의 재난을 당하게 된. 하늘에서 금전이 떨어지는 꿈. 신이 주신 축복으로 뜻밖의 횡재를 하여 부자가 된다. 하늘에서 돼지가 자신에게로 떨어지는 꿈. 관심 없던 일에서. 뜻밖의 큰 성과를 얻게 됨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을 손으로 받는 꿈 신의 선물로 확실한 복을 받는다 뜻밖의 윗사람의 도움으로 거액을 만지게 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돼지를 손으로 받는 꿈 천신의 도움으로 만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 행운 재물 돈 잉태 등 길조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롱한 옥덩어리를 앞치마로 받는 꿈 태몸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옳은 일을 했으면 천복을 받는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나 옥을 손으로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신의 도움으로 뜻밖의 행제수가 있다. 재물, 돈, 명예, 문서, 임신, 임명장, 상장, 훈장,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등이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개를 받아 먹은 꿈. 남들이 우러를 만한 훌륭한 일을 행하거나 작은 소망을 이루거나 공적으로 재물을 얻게 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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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알고 있던 친구들이나 사업적으로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질 징조 해와 달이 떨어지는 꿈. 부모님께 근심이나 병고가 생김. 행성이나 별이 떨어지는 꿈. 가정의 불허한 활성. 부부간의 애정 풍파 및 연인들 간의 다툼이나 결별 등 굳은 일이 생기게 된다. 사회에 혼란이 오고 정치, 사회 지도자급 인사가 뜻밖의 변을 당한다. 힘있게 떨어지는 물의 꿈. 시내나 폭포의 물이 힘차게 떨어지고 있는 꿈을 꾸면 만사가 순조롭다. 떨어지는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